스탠디, 베이스입니다. 2021년 한해 어떠셨습니까? 음... 어쩌면 제가 자리를 비웠던 2020년부터 묻는 게 맞을까요? 어쨌거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 새해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저는 별거 없지만 이번 한해 정말 열심히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진짜 유튜브 업로드가 뜸에 왔죠. 뭐 퀄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현실 너무 바빠서 라는 이유로 늦춰진 것도 맞지만 뭐 핑계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귀찮음이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기도 했겠다. 이번 년은 정말로 유튜브를 열심히 올려보려고요. 저 약속했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해볼게요. 뭐 하다보면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부터 이 모든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왜못 올리는지 알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결국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이니까요. 팀포 유튜브를 시작하기 이전부터도, 그리고 시작한 이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제 하나의 치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뉴비 시절에 템이 너무나 얻고 싶어서 썼던 도전과제 얼락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전과제가 추가됐었을때 100%가 되지 않아서 불편해서 한번더 썼습니다. 이로써 저는 뉴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도전과제를 깨는 재미를 알지 못한 채로 게임을 하게 됐죠. 이 얼락툴을 쓰는 것은 치트로 부분되지만 실제로 백벤을 당할 정도로 나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도전과제 서버를 들어가는 것도 백벤에 해당할 만큼 나쁜 행위였겠죠. 실제로 이러한 오해들 때문에 해커들이 백벤을 당한 이유를 얼락툴을 써서라는 이유로 핑계되기도 합니다. 주제에 벗어난 얘기지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얼락툴은 게임을 끄고 실행하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유는 게임을 실행한 채로 썼을 때 시스템이 이도전과제연락투를 치트로 오인할까봐 하지 말란 뜻입니다. 즉이 프로그램 자체로는 밸브가 핵으로 지정해두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아무튼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오고 있는 지금 새 목표를 만드는 것이 좋겠죠. 목표는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부여는 무언가 하는 데에 있어 원동력을 주니까요. 저는 u 비 c 일부터 지금까지 동기부여가 없이 팀포를 해온 것 같습니다. 이참에 제 팀포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o t a f o